한 달에 630만 원을 꼬박꼬박 넣어야 하는 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 입니다 오늘은 여행 백수로 1억 모으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날이죠 여행! 여행을 맘껏 다니며 백수! 회사원일 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맘껏 도전하며 일억. 1년 안에 통장 잔고에 1억 모으기 프로젝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번 많은 응원과 격려에 정말 힘을 많이 얻었고 감동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는 전 영상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저 혼자만의 도전하는 영상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1억을 1년 안에 모으기는 아니고요 지금 통장에 4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1년 안에 6천만 원 모아서 통장 잔고에 1억을 찍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가계부를 쓰고 있다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 달에 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더라고요 미쳤지 진짜 일단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70만 원 정도이고 거기에 식비랑 이런 거 다해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일단 저는 숨만 쉬어야 되고 어, 6천만 원에 나누기 12,500인데 최소 130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한 달에 630만 원을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야 한 달에 630만 원을 꼬박꼬박 넣어야 하는 제품. 습니다 하지만 막 뱉은 말은 아니고 어느정도 그림은 생각해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는 제가 회사원일 땐 업로드 주기가 일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젠 꿀벌님들께 주기적인 연재 약속을 드리며 매주 꿀팁을 드리려고 함이 커요. 여행을 맘껏 다니며 매주 일요일마다 여행 꿀팁을 드릴 거고요. 백수로 일상에서의 도전 챌린지를 통해 여행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꿀팁과 도전이 있는 챌린지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1억 모으기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해서 나만의 콘텐츠가 쌓이다 보면 더 많은 일이 저한테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꾸준히 업로드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1억이라는 숫자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작게나마 희망 또는 자극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이게 정말 단어로만 보면 저만을 위한 콘텐츠 같겠지만 사실 저는 꿀벌님들께 감사함을 보답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일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1억을 모은다는 것? 아 그러면 유튜브 광고를 많이 받는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도 사이판에 모델로 출장을 왔고 제가 주 업무가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저만의 콘텐츠가 쌓여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찾아서 불러주셨어요 또 저는 강연, 기고, 컨셉투어, 제휴업무 등으로 수입을 얻고 있고요.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다방면으로 또 자주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면 유튜브 외에 대외적인 활동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물론 유튜버는 아무래도 기업과의 콜라보, 또는 애드센스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브랜디드 콘텐츠도 빼놓을 순 없겠죠 그치만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할 땐꼭 정보성을 꾹꾹 눌러 담겠습니다 저의 노하우를 함께 섞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것들만 콜라보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분별하게 받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3, 4개씩 콘텐츠 제한 메일이 들어오는데요. 절대 저의 견적을 맞춰준다고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협업은 꼼꼼히 검토해 본후 저의 톤앤매너에 맞는 것들로만 콜라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품일 경우 제가 직접 사용하고 좋았던 것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효과와 그리고 결과까지 영상 안에 꼼꼼하게 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은 도전이 있는 일상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잘하고 있는지 저의 통장 잔고도 보고할게요 제가 대신 도전해줬으면 하는 도전들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마구 남겨주세요 백수인 제가 해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엔 여행 꿀팁, 그리고 2주에 한 번, 수요일에 일상에서의 도전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